미념 로블록스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오늘 뭐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미호야 미호야 미호야 오늘 네. 뭐하는지 아니? 어 분위기를 보아하니 뭐 탈출하는 거 같은데 오늘은 아주 평범한 미로 탈출 따라오도록 해 어, 평범한? 자 여기서 미로를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응. 끝이에요? 음. 자, 여주세요 마네킹 머리를 피해서 탈출하는 게임이야! 와! <놀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막힌 길이다, 얘들아. 반대편으로 가. 오, 깐다 얘들아, 마네킹 머리가 우리를 쫓아가고 있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에우우우우우우가우우우우도망쳐 도망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도망쳐. 어 옆에 길이 있어 뭐야? 아 어, 뭐야? 속았다. 이 빨간색 길이 진짜인가봐. 어. <웃음> 아, <웃음> 아. 오, 가자. 와. 아얘 다스티 않났다 그래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 명이 따들려 주자. 그래 내가 따들려 줄게. 와 아! 쪽. <웃음> <웃음> 어 미안. <웃음> 난 성공이야. 오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로 오세요! 자, 이번에는 자이두 번째 스테이지!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이다 음. 오, 여기 뭐야? 오, 오! 머리! 머리가 여기 또 있어! 와 아,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얘들아, 살아서 나 만나자! 살아서 만나요! 안녕, 리아야! <웃음> 아, 여기 길 아닌가봐 어... 어디로 가야돼? 어... 머리가 틀 사이로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기분? 오 무서워 오! 어... 어디로 가야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쪽으로! 땅뚱 오! 오! 이쪽이다! 이쪽으로! 우와! 이쪽으로! 머리 틈이 엄청나! 이쪽으로! 여기 세이브다 세이브! 세이브다! 여기야! 세이브다! 자 여기는 뭐죠? 어? 빠르게 가는 건데 오오 오! 오! 오! 이쪽으로 왔서또 빈틈으로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네! <웃음> 아, 아, 하하. 하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요>! 어! <웃음> 음, 달라붙어서 가야되네요 딱 달라붙어서 일로 가고 딱 달라붙어서 가고 딱 달라붙어서 가고 딱 달라붙어서 가는거지 어 뭐야 위로 가면 죽는거 같고 이쪽이다 왜야 길인가? 어? 세이브존? 또 미로? 또 미로인데요 자 보자보자 보자. 얘들아 오고있지? 나 혼자 탈주했 미안해 와나 세이브존 한번 했다 어 나는 스테이지 3이야, 얘들아 천천히 와. 어? <웃음> 클리어. 구독. 자 이번에는 스테이지 3. 야 이거 또 미로네. 가자. 틀렸다. 오 이때 그,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 어, 좋아 같이 오, 오야, 가자. 아이고. 오 뭐야 이거? 오 머리가 두 개. 머리가 아. <웃음> 뭐. 두 개. 많이 뛰어! 머리가 원 플러스 원이야. 오 이쪽으로 오오 오. 오. 오, 잠깐만 오 무서 무서 무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따돌려 따돌려 따돌려 따돌려 따돌려 오오오 오. 무서 워어 이건 뭐지? 어 이쪽 빨간색으로 가는 게 아닐까? 어 여기 여기도 빨간색 있는데 어, 여기 세브 포인트 세브다. 오호 하고 자오 머리가 돌아간다 뭐야 오심 오오 오오 어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이오 오오 오오 살금 살금살금. 오오 오오 오오 들키게어 오오 가야 될까? 어. 이쪽으로 가야 될까? 오오 no. 오오 길이 오오 오오 오오 다오 오오 오 이리로 가자 이리로 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구요 완전 정신없어 여기 거기 탈출하면 바로 탈출구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우와! <웃음> 막 빨려 들어가 쪽이야 오케이 스테이지 3. 오케이. 야 이건 뭐야? 오 뭔가 2층 정도에 돼 보이는 미, 미로 같은데요? 어? 서로가 다른 거 같은데 어. 서버가? 어 다른데 같다. 어 그러면은 우리 스테이지 5 때만.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애들아 이쪽 와..왔어? 네. 우 진짜 머리.. 우와. 진짜 큰머리 보이 있음 있어. 어 소름 아흑 아, 뭐야..왜 이렇게 커.. 애들아 탈출해서 만나자 알았어 우와. 너무 큰데요 이거는? 헤이. 우와 여기 점프 해도 있어 우와와 우와, 네. 진짜 무서워 <웃음> 와이거 사다리 타고..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무서운데.. 어? 뭐야? 이게 문세 개가 있다? 문세개도또 3개에도... 위로를 탈출해야 되는군 이 모류통을 피해서 내가 여기를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 여기 있다 이쪽으로 가고요 어? 뭐야 이거? 초록색 별 발견한 사람? 여기 초록색 별이 있다? 아! 발견했어요! 자, 이쪽으로 피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어 스테이지 5? 여기가 스테이지 5아니야깬거 같은데, 나? 응 스테이지 5야, 니네? 응 어? 안녕 안녕 야, 이건 투명 미로 길인가 봐더 헷갈리겠다 길이 어디가 어딘지 모를 거 같아 그리고 벽 때문에 우와. 우와 거울 같은 건가봐 와 저걸 어떻게 지나가지 착시 효과 봐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오오 아니 저 마네킹 립스틱을 잘못 발랐어 어? 나이떻게 나 좋은 건데 어떻게 이거 여기나 여기 있어 볼래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너무 가자 고오 좋은 생각 저... 아안 되는데 될거 같은데 어, 안 된다 뭐? 안돼 안돼 더 높아 더 높아 점프해야겠다 어 머리 밟고 들어갔어 머리 밟고 지나갈 수 있어? 어 머리 밟고 좀 지나갈 좀수 있어 점프해야겠다 머리 밟고 지나갈 수 있어 얘들아 아 머리 와. 밟고 지나가는 곳인가봐 재밌네 점프했고. 됐다 우와 됐다 저희 세븐 포인트 보인다 세븐 포인트 보인다 올라갈게 밟고. 얘들아 가자 에이, 뭐야? 우와 정면에 뭐야 아이루 하이루. <웃음> 하이루 와 웃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하이루 아, 아주 무섭습니다 아래 용암이 있다 와아래용암다다 비호가 나 밀었어 안 밀었어 <웃음> 아, 너가 떨어졌어 <웃음> 미호야 미호야 우리 저기 가서 썸네일 찍자 일로 와봐 디레. 하나 둘셋 보호막 없어지고 칼칵 칼칵 칼 칼칵 가자 <웃음> 좋아요 어, 스테이지 6은 깜깜! 후레쉬를 우와. 비춰서 가야 되는 건가 봐. 야, 나 그런 거 싫은데, 무서운데. 와, 공포, 와, 여기서 우리 다 쳐다보고 있음. 이거 완전 공포물 아니냐? 어 뭐야, 너 깜짝 놀랐잖아. 사람이 태어났는데. 오? 어? 오? 어? 여기, 뭔가 스테이지 1 같은 곳 같은데? 어 깜짝 놀랐다! 오오 완전 깜짝 놀람. 무섭게 생김. 자오오 오. 여기를 지나가서 아. 세이브 밟고요. 깜깜해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어, 어 축구공이 있는데 여기? 뭐야? 축구공? 어 밀칠 수 있다 축구공으로. 9-0 밀치고 와 길이 어디야? 와악 깜짝 놀랐다 와 어디로 가야 돼? 어 왔다 왔다 스테이지 7 얘들아 나는 미켜나미켜 <웃음> <비켜>! 얘들아 <웃음> <야! 웃음> 깨면 말해 야! 야! <웃음> 자 우리 이거 2D다 이번에는 리아야 2D 미호는 다른 서버에 있고 와, 와, 와, 와, 완전 슈퍼마리오 같아, 와! 와, <웃음> 아이 어, 마네킹이 갑자기 막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막 떨어져!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머리 밟으면 다치진 않는다? 머리 밟으면 되거든? 아, 눈을 마주치면 안 되나봐. 쉬운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머리가 나오기 전에. 아! 어, 또 나올 것 같아, 이 무서움. 됐다. 오! 오! 여기 어디야! 아! 세이브 포인트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것 같아. 한참 달렸는데. 와, 이거 어디야. 너무 무섭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 공포감. 오, 세이브 포인트다. 와나 진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세이브 포인트가 나오질 않아. 어... 으... 이러지 마 머리야. <웃음> <웃음> 이러지 마 머리야. 와 이거 좀 어렵다. A few minutes later. 에 무서워. 에 무서워. 어 세이브다. 와 드디어 왔나? 세이브 왔습니다. 드디어. 네, 여기가 진짜 어려워. 오케이. 머리 떨어질 때 점프. 그리고, 어? 오케이. 이 하얀색 공간이, 어? 하얀색 공간, 저거 그거 아니었어? <웃음> 다음 <그게> 단계 아니었어? <웃음> 아, 함정이었네. 저거, 바, 저거 밟으면 죽어요. 으흠, 됐다. 깬다, 깼나? 깼다! 오! 어, 모두도 모드, 와줬구나. 자, 여기는, <웃음> 와, 뭐냐, 이거? 이거? 이거 대포 쏴가지고 보스 물리치는 건가봐 보스 잡자 보스 잡아 우와 <웃음> 얘들아 싸 싸. 야 우릴 괴롭힌 이 머리통 아 눈이 왜 빛나지 근데? 이거 조심해 보스? 죽으면 끝이야 아 진짜,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어 <웃음> 침착하게 쏴볼게 우와. 침착하게 싸봐 얘들아 한번 죽여 오나 죽었다 아나 얘들아 나, 나, 아, 나, 나 용암받고 죽었다 아이고 야 이거 무슨 마네킹게도 눈빛이 다른데 좀.. 이거 좀 무서운데? 음 잡으면 뭘 줄까? 우와! 우와! 살려줘라스가납쫓쳤다내데지 바로 내지요야 뛰어! 아아! 오오! 요요요요! 저거 저거 오랜만에 문제 아니고 뭐 인사를 하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머릿속에 막 쫓아오는데 인사를 하냐? 야, 어이, 머리똥이 나. 어, 랑 오랜만이야. 어이. 어, 살았다. 쏴, 쏴, 쏴, 쏴. 마지막이다, 이제. 피. 얼마 안나왔다끝났안다 과연? 어? 마네킹, 눈이 이상해. 죽었다. 와 어, 어, 어. 뭐? 마네킹이 변신했는데? 아니, 여기 계속 보스가 계속 나와. 아, 보스가 맨날 달라지는 거구나. 이거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바주카포로. 대왕 머리. 잡았고요 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쵸? 아,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